자 그러면 자 우리 요약지 지문 정리만 좀 하고 이제 봐볼게요자 요약집 79페이지 요건 뭐좀 오늘 수업 다 배운 거니까 자세한 설명보다 자 OX만 딱 체크하고 끝날게요 여러분 복습용으로 좀 활용하시라고 촬영하는 거니까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 예. 자 요약집 79페이지 자 A부터 봅시다. A, 관공서가 촉탁정보 또는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 등기 촉탁할 때 촉탁은 우편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신청 우편은 안 돼요. 우편 촉탁은 가능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 아니면 또는 전자신청만 되는 거죠. 근데 촉탁은 우편촉탁도 해줍니다. 다음, B.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자, 국가 지자체는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자, 촉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일방 당사자로서, 자, 촉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5죠. 자, 관공서든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 여기다 밑줄,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되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자, 관공서든 법원의 촉탁으로만 꼭 해야 된다. 자, 이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신청을 했지. 그러면 수리한다, 각한다? 각한다.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서 각하가 됩니다. 이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29조 2호잖아요. 여기 걸리면 각한데 이건 깜빡 잘못 실행이 됐더라도 무효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거기까지 출제했어요. 이거 깜빡해서 실행되더라도 무효 직권말소예요. 그래서 어쨌든 각하상의 맞아요. 네. 맞죠. 다음 B보사... 아. 어디 가냐? A, B, C, D, D, D 보세요.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 주체. 그러면 권리자나 의무자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 경우는 꼭 촉탁으로 해야 될 것은 아니라 공동 신청할 을 수도 있다, 있다. 여기 틀린 거죠. 자,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래요. 지자체 권리자. 그러면 얘네들은 등기필정보 줘봤자 쓸데도 없어. 그래서 이건 작성 통자지 않는다. 자, OX 오, 좀 맞죠. 자, 다음 80페이지로 세요. 80페이지 건물이 전부 멸시된 경우, 건물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건물주가 단독으로 한달 이내에 멸시된 길을 신청해야 되죠. 이거 안 하면 대지소재가 대위해서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안 했을 때 과태료 있다 없다, 과태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대 그때는 한 달이 아니라 지체 없이 몇시 등이 신청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면 1개월이고 처음부터 없었으면 지체 없이 해요 이것도 안 하면 대지소유자가 대유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달 지체 없이 다음 토지 지목변경 이것도 역시 토지 표시가 바뀐 거죠 표시 변경에 대해서는 소유명인이 한달 이내 신청해 줘야 했죠 이것도 역시 과태료는 없어요 한 달짜리 다음 뒤 보시면 갑 건물을 건물에 합병 이것도 부동산 표시가 변하는 겁니다. 자, 을 건물 소유 명의는 건축물 대장상 합병을 했으면 한 달이네. 하필 등기를 합병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과태료는 없다,랬죠? 그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다한 달입니다. 한달 등기법상 한 달. 네, 다음 갑 소유 부동산을 뢰렇게 매도, 매도, 동래, 매도, 매도, 매도, 매도를 보는 순간 뭔 생각나요? 쌍무, 쌍무, 쌍무. 자, 매도를 보면, 아, 매매 계약이구나. 그럼 쌍무구나. 그죠? 그럼 계약을 체결한다래요? 반대급 비행이래요? 반대급 비행이래요. 쌍무니까.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다. 그죠? 매도를 보시고, 아, 쌍무구나. 이 생각. 그럼 반대급 부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틀렸죠. 자 다음 F 보세요.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수 있음에도 이미 집다줘 놓고 하지 않고 있다가 증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소유권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언제가 더 나중이에요? 계약 체결이 나중이지.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해서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해줘야 될 상황이에요. 계약 체결일이 기산이 맞죠? 다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할수 있게 됐대. 할수 있게 됐대. 언제가 나중이에요? 할수 있게 된 날이 나중이지. 그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 신청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81페이지 가 볼게요. 81. 자, 역시 81페이지에 직권 등기 관련해서 쭉 나옵니다. 자등기관이미등기에 미등기 토지의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감류등기를 하려 그러면 직권으로 먼저 보존등기를 해줘야 되죠? 맞아요.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무자 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 현재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요. 그러면 수리해요 각하여요 수리해주죠. 그러면 그 소유권의 명의는 명의 표시 변경을 단독 신청이요 직권 변경이요 직권 변경. 단독 신청하지 않고 직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틀렸죠. 다음 환매 기간 경과로 환매권 행사를 못했어. 그러면 직권말소 할 수가 없지요 따로 말소 신청을 해줘야 지어니다 환매권 행사를 했을 때 직권으로 말소해줘요 틀렸고 다음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기 신청 이거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처분제한등기 말소는 직권으로 해주게 되어있죠 네. 맞아요 다음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깜빡 잘못 들어갔으면 이거는 무효 직권말소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입니다 무효 직권말소 맞는 말이죠 다음 F 보세요. 자, 말소 등기란 경우 말소할 거를 목적으로 하는 자 승낙설 전반 제3자 권리. 자, 이거 무슨 관계? 주종 관계. 주종 관계.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그랬죠? 이때는 승낙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3자 권리는 직권 말소가 되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다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 걸어놨어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여기다 밑줄 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밑줄 자 그럼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어요. 이거 보고 아, 얘 이겼구나를 알아야 돼요. 가처분 걸어놓고 승소했구나. 승소했으면 나 이겼으니까. 가서지고내 가처분 이후에 맞춰진 등기 중내 권리를 침해하는 이 등기는 어떻게 해요? 직권말소예요. 단독 신청말소예요. 단독 신청말소예요. 단독 신청. 직권말소 아니라 단독 신청말소입니다. 그러면 그 가처분말소만 직권말소 해주죠. 침해한 등기는 단독 신청. 자 다음 83페이지 보시면 태아 얘기 나옵니다. 83자 태아가 살아서 출생됐어요. 출생됐으면 기존의 형이 받아간 등기를 고쳐줘야죠. 이때는 원시적이니까 경정 등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태아가 출생되지 않고 뱃속에 있을 때는 등기를 못합니다. 예. 다음, B 보시면, 민법상 조합은 등기 능력이 없어. 그죠? 음,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해서도 등기할 수가 없어요. 자, 조합은 안 되고요. 조합원은 된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지. 할수 없다. 맞는 말. 자, 학교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학교는 안 되고 학교 법인으로 등기해야죠. X. 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의기를 신청한 경우에 종중 대표자가 권리자다? 아니죠 그 종중이 권리자, 의무자, 당사자가 됩니다 대표자는 대리인일 뿐이에요 이거 틀렸어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이게 맞죠? 그 사단 명의로예요 대표자 명의로 그걸 만든다고요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만 대리로 해주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거 틀렸고요 다음 자, F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A 명이니까 현재 A 부동산이에요. 근데 A와 B의 매매를 했대. 그럼 A는 매도인의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지. 되 B는 매수인이 되지. 그 매도인 A는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계산해야 돼요. 또 A 소유니까 A가 파는 거구나, 아, 의무자구나 여기까지 나야 돼요. 의무자는 뭐가 필요하다? 사원청의 결의가 요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제출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제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의무자의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다음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소 또 주민으로 번호를 증명한 정보와 정관, 규약,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같이 제공해 줘야죠. 등기부에 김철수 씨의 명주번이 다 들어갔었어요. 자, 다음 86페이지로 갑니다. 86.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 폐소한 자가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졌으면 끝이라했죠예알수 네, 없다 x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해서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 공유물 분할 지분이전 등기 를할 수가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권리자 음자 다 단독 신청할 수가 있게 정리했었죠 다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넘어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년 넘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확정만 됐으면 판결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뒤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에 가지행이 붙었어요. 그럼 아직 완전 히 확정이 안된 거예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x죠? 자, 공정증서는 단독 신청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정증서는 이행 판결하고 급이 좀 다릅니다. 아무리 뭐 이행하기로 조항이 써 있어도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정 판결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다음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 자, 이해관계 있어요? 승낙서 내야 안 내? 내야죠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이해관계 승낙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줘야 됩니다 전부 해야 된다 맞죠 자 88페이지 보시면 자 단독 신청이 쭉 나옵니다 88자 법인 합병 이걸 뭘로 쓸까요? 법인 합병 이게 뭐예요? 상속 상속 상속 단독 상속 단독 요거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이것도 명주번 바뀌는 거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에 주소는 직권을 해줄 때도 있었다 그랬어요. 다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단독 신청, 그죠. 여기 들어오면 권리자는 거기 설정되어 있는 각종 권리들은 단독 신청 말소가 아니라 직권 말소죠. 직권 말소, 수용은 직권 말소 되겠죠. 다음 등계 말소를 공동신청해야 된 경우 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체고 절차를 밟았어요 또 재권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그랬죠 소재불명 사망하거나 소재불명이면 나머지 사람이 단독신청 말소합니다 자 다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네모 치시고 또 가등기 가처운 명령 네모 치시고 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 가처운 명령 자이거 촉탁의 명령이요 단독 신청 이거 촉탁 명령다오면안 돼요 단독 신청이죠 그래서 이두 개가 있으면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다음 f 보세요 f의 가등기 의무자 내모치시고 가등기 의무자 내모치시고 거기다가 또는 이해관계인 써야 되겠죠 가등기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수가 있다 아니면 아예 가등기 명인 지가 가든가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세 사람은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어요 다음 자, 신탁자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자 신탁자와 아, 신탁자 수탁자가 공동신청한다? X죠. 자 수탁자 단독신청. 수탁자 단독. 그다음에 규, 규, 규, 규, 규. 규약상 공용부분은 단독신청. 자 단독신청. 표제부에다가 예, 규약상 공용부분은 소유명인이 단독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직권 틀렸죠. 다음 90페이지로 갑니다. 자 90페이지.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의뢰계에 매도한,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하셨어요 계약서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병은 자기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갑에서 직접 을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는 바꿔놨어요 다음 유증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요 아니면 바로가요? 바로 가야죠 수증자한테 바로 가죠 거쳐서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자 유중 공동 특정 유중 공동 포괄 유중 공동 자 유중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이래서 단독 이라는 게 틀렸죠 다음 유중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료문을 침해하면 자 등의 수리한다 각한다 수리한다 수리할 수 있다 그랬죠 틀렸고 자유 수중자가 여러 명 애인끼리 의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각자 자기 것만 할 수가 있다 맞죠 사인 증여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을 보전 위한 가등기. 자 사인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유언장이요, 계약서예요. 네. 계약서, 계약서 써놓고 가등기할 수가 있지. 둘이 합의해서 할수 있다, 있다. 상속 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협의서를 썼어도 이 효력은 아버지 돌아가신그 당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상속등기와 경료된 이후에. 분할 협의가 있었다면 자,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 경정 등기 자 요거 한다 요거 공동 신청해요 공동 신청 경정 등기 를 한다 맞는 말이죠 됐죠 네, 다92 페이지 보시면 92자 마지막이죠 92 페이지 92 페이지 자 A 보세요 등기된 건물이 멸시됐어요 소유명의만이 멸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있어요 대지소유자 대소유자가 대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OX 오죠. 이 질문이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실제로 나왔던 질문이 진짜 치사한 질문이죠. 음. 예. 그래서 건물 명의인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대소유자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다음,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명이나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부분의 대지권도 같이 고쳐야 되거든요. 대지권 변경은 101호, 201호, 301호가 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대위에서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있다. 이것도 대위 신청이 가능해요. 자,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안 해. 안 하면 답답한 사람, 위탁자나 수익자가 자, 이걸 대위에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맞는 말이죠. 다음 뒤 보시면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를 바친 경우 등기관은 대위 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완료 통지를 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등기필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대신해 준 상황이어서 등기필정보는 안 만듭니다. 완료 통지만 해주게 돼 있어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자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대리하게 돼 있어요. 틀렸고요 다음, 자, 요게 이제 함정이었는데,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요게 무슨 신청이다? 방문 신청입니다. 자,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뭐 반드시 변호사, 본무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자격자 대리가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 업으로 할 수는 없죠. 업으로 할수 없는, 업이 아니나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자, 내일은, 어, 교재가, 어, 있는데 좀 드리고 싶지만, 예, 또 내일 안 가져오실까봐 어쩔 수 없이 내일 아침에 오시면, 어, 참고로 등기법, 지적법 한꺼번에 다 합니다. 예, 다 하니까, 예, 내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아침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